겨울에 totally 원숭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 났어 혜이일 났어 일 났어 네 딩대이 그죠 <웃음> 오, 맞아요 지 <웃음> 멀리 갔네요, 네, 그죠? 구름도 네. 네. 짱 이쁘고. 네, 네. 자, 요 알려드릴게요. 저여기에 오즈웨 여왕님이세요. 아까 전에 제가 누구랑 같이 접어았죠그거좀 뭐예요? 오, 이거 봐 오. 아, 뭐야 니가 틀렸어? 구독이? 잠자리 잠자리 오 이거 봐 짜잔 잠자리다 오십니까 여러분 잠자리 우왕 맛있겠다 라니 초코야 잠자리 초코가 <웃음> 맛있겠다 네, 네, 네, 아이니그 아니, 이거 이안까 까지. 있어. 아니 저번에 너무 많이 좋아가지고. 혼자, 혼자 가요? 아니. 다 예? 아, 예. 같이 가. 같이? 응. 다 같이 가. 아? 다 같이 가 있어. 아어까으면리도 오자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나왔어요 날씨 좋고 신속하게 도착해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.